뒤에 두 명은 늦게 오게 됩니다. 뒤에 은 늦게 오게 됩니다. 다시 올라가겠습니다. 위도우가 어, 보고가제 소리가 많아 포장 솔쩍 프리들 개꿀 위도 발소리 들리네요 가야 위도 놓쳤네요 오, 진 그렇죠. 아 가이 <웃음> <웃음> 가서 눕지게 됐